사의 법칙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말해요.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요? 그러면 사건 A 또는 사건 B라고 했잖아요. 네. 어, 그러면 은 사건 A랑 사건 B가 이제 따로따로라는 건가요? 음, 네. 아, 얘네가 이제 어, 세트가 아니고 따로따로인 거군요. 네. 만약에 음, 주사했는데 네. 있는데. 네. 그 눈이 네. 2 또는 3이 나올 네. 수 있는 경우의 수같은 아, 2 또는 3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요? 네 아, 그러면 2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